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바로! 바로! 첫 시합 출전이 있는 엄숙한 오늘.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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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안 되긴 안 됐다. 음. 아이, 혼 선생님 짐은 진짜 알아줘야 돼. 아유, 못 말려 정말. 허. 음. 아! 교훈. 교훈! 에에에! 고독과 음. 좋아요. 절상하지만 흔들리지 말자. 난 돈이 없사에 템. 교장조선아. 좀좀좀좀좀 좀. 좀, 좀, 좀, 좀, 좀. 녀석들. 그 수모와 서름을 다 견디고 그래 좋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말고 멋지게 가보자. 목소리가 작다김창의 고체척! 해, 해! 해! 거! 해, 해. 해, 도, 도, 도! 도! 달려라! 달! 달! 일! 이! 이 도, 도, 도. 도! 도! 달려라! 달려라! 다음 입장은 진달래 중학교 여중 최고 기록 보유자 나이리 선수가 출전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밝혀진다. 나일리 선수의 진달래 중학교. 나일리 선수 인기 대단해요. 육상도 인기 종목이에요. 다음은 빛나리 중학교. 로그? 로그? 로그? 로그? 로그? 로그? 로그? 로그? 뭐야? 육상야육사구 육상구야? 육상구 <웃음> 빛나리 중학교는 공식 대회 처음 출전하는 학교네요 저런 학교는 참가하는 데 이의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웃음> 그렇구나 <웃음> 말거나 <웃음> <웃음> 어? 안 들려? 의식하대, 이 악물